유튜브에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웃음> 네... 유튜브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왕초보 비즈니스 유튜버를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여도 페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 Love YouTube 컨설턴트 김윤종입니다 참여도 페이지에서는요 내 채널에서 조회수로 올려주는 동영상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채널에서 시청자가 주로 시청하는 동영상이 뭔지를 알고 내 콘텐츠와 시청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공하는 항목으로는 요 인기 동영상 인기 게시물 상위 재생 목록 최종화면 기준 상위 동영상 상위 카드 상위 최종화면 요소 유형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면 요 시청 누적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시청 지속시간이 몇분 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요 제가 90일을 지정을 해놨는데요. 90일 동안 어떻게 시청자들이 참여를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높게 올라간 부분인데요. 이때 제가 아라보라 궁전의 추억 연습 라이브를 했었습니다. 5월 31일, 31일, 6월 1일, 2일 이렇게 4일을 연속으로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때 채팅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높은 수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라이브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참여도가 일어났고요. 여기도 높이 올라갔을 때 보시면 라이브를 했었고 여기도 라이브를 했었고 여기는 라이브도 하고 영상 도 올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를 했을 때도 올라가고 요것도 라이브 영상이거든요 여기도 라이브 여기도 라이브 라이브 할 때마다 사람들이 채팅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반응도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했을 때 높은 반응도 를 보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상을 하나씩 올려 주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 지속 시간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요 동영상의 각 부분에서 시청자의 관심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공되는 항목으로는 요 인트로 연속 세그먼트 급상승 구간 하락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도 페이지에서 인트로를 클릭을 하면 인트로 파트에서 유의미한 동영상들을 알려주고요 급상승 구간을 클릭을 하면 급상승 구간이 있는 영상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락 구간을 클릭하면 역시 하락 구간이 있는 영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트로는 초반 30초 후에도 계속 시청하는 시청자의 비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처음 시작해서 30초까지 67%의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약 30초 지점에서 시청자의 67%가 계속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최근 동영상과 비교하여 평균보다 높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유튜브에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웃음> 네. 유튜브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면 되게 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높은 비율의 의미는 뭐냐면요 초반 30초의 내용이 썸네일 제목과 일치를 하고 시청자의 기대와 동영상의 내용이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관심이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트로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동영상 내용을 잘 반영한 썸네일과 제목을 사용하고요 을 초반 30초를 요 다양한 스타일로 시도를 해서 시청자의 주의를 끌어야겠습니다 연속 세그먼트는 동영상에서 이탈한 시청자가 거의 없는 구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유형을 보시면 요렇게 대륙봉의 형태를 띠고 있죠 요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동영상이 아주 좋은 동영상입니다 개선 방법은요 후반부에 연속 세그먼트 구간을 초반으로 이동해 주는 방법입니다 연속 세그먼트에 포함된 내용을 확장해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급상승 구간은요 시청자가 반복 시청한 구간이에요 건너뛰기로 재생한 구간인데요 우리가 영상을 볼때 보면 쭉 영상을 보다가 중간중간에 찍어서 보잖아요 그 찍어서 보는데 거기가 재밌으면 거기서부터 쭉 영상을 또 보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어떤 요인 때문에 시청 지속 시간이 증가했는지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구간은 시청자가 건너뛴 부분이거나 시청을 완전히 중단하고 나가버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급상승 구간하고 반대되는 구간이잖아요 갑자기 시청시작 시간이 줄어든 부분을 시청자가 무엇 때문에 흥미를 잃었는지 원인을 잘 파악해서 을 그런 부분을 다음 영상에서는 넣지 않고 제작하는데 활용해야 겠습니다 인기 동영상은 내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왕초보 기타 배우는 순서 추천 이라는 동영상이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줌설치및 사용하기가 있고 이렇게 상위 5개의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기 게시물은 뭐냐면요 내채널에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준 좋아요 수나 투표 수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게시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게시물이라든지 이미지 라든지 아니면 투표 같은 걸 올려서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고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잘안 올리기 때문에 지금 저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상위 재생 목록은요 시청 시간이 가장 긴 재생 목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의 채널에서는 KGD 시스템 스케일레슨 재생 목록이 가장 인기가 높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희종 원장의 반짝이는 칼럼이 24.8%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거를 봤을 때 사람들은 연주를 보는 것 보다가 저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네요. 최종화면 기준 상위 동영상에서는요. 가장 많이 클릭한 최종화면을 기준으로 채널에서 가장 효과적인 최종화면이 있는 동영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의 채널에서는 통기타 스케일 빨리 외우는 방법 이라고 하는 영상에서 최종화면이 클릭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연속되어있죠 그죠 요게 시리즈물로 제가 만들었던 건데요 이 시리즈물의 최종화면에 제가 다음 거는 이걸 보세요 앞에 거는 이걸 보세요 라고 영상을 최종화면에 이렇게 배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연속으로 가서 영상을 조회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영상을 하나만 딱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시리즈물로 만들면 사람들이 내 채널 안에서 다른 영상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위 카드 파트에서는요 채널의 모든 동영상에서 시청자가 가장 많이 클릭한 카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채널에서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상위 최종 화면 요소 유형에서는요 채널에서 가장 효과적인 최종 화면 요소 유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보면은요 동영상을 많이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목록하고 구독도 있지만 동영상을 제가 많이 넣어 놔서 그런지 동영상을 많이 클릭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참여도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요 내가 만든 영상에서 어떤 포인트 때문에 조회수가 올라가고 어떤 요인 때문에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조회수 상승 포인트만을 적용을 해서 영상을 만드시고요 조회수가 하락하는 포인트는 뭔지 잘 분석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드시면 조회 수는 높고 시청 지속 시간도 긴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내가 올린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이 되고 시청 지속 시간도 길어서 내 채널은 힘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자연스럽게 내 채널에서 올리는 영상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청자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